아, 언제 우리가 그랬어? 야, 야, 야, 야!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웃음> 오늘의 게임 같이 하기 개같이 개같이 시간은 근미래 시대, 초등력자 세계관 게임, 초등자케육기 게임입니다. 오늘 같이 해볼 멤버는 비소리 한펜이 2D 데리고 왔고요, 여러분들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옛날에 옹기종기 모여서 게임했던 것처럼 영상 보기 전에 좋댔다고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근데 이 게임 특이한 게 얘들아 네쉴 틈이 없어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웃음> 이게 시작한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나는 싸워야 되는 운명 약간 이렇게 피해가면서 오. 아 형이 형이 움직이고 있는거야? 어 이거 한번 비수리가 움직여봐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요 여러분들 내가 움직일거예요 저도 움직일거예요 아, 내가 움직일거예요 여기로 가요 <웃음> 아니, 잠깐만 자동사냥 풀어버릴거예요아 <웃음> 얘들아 자동사냥 야자동사야 잠깐만 자동사 얘들아 얘들아 마우스 권한 빼어야겠어 마우스 안뺏길거예요안 뺏길거에요 무빙? 무빙? 야, 누구 하면 움직이고 있어봐. <웃음> 누구 하면 <한명> 움직... <웃음> 자, 자, 여기 성장 보면은... 아, 미안. 아, 지금 움직이면 뭐안해어 <웃음> 공격력, 우리는 완전 그냥 다공격력아야 <웃음> 어, 스킬 쿨까? 뭐 이런 거 없나? 혹시 돈이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 에이, 찾아보자. 방어력 강화 생명... 우리는 그냥 공격력... <웃음> <웃음> 일단은 근데 공격력 많이 올려야 돼. 녹죠, 여러분들? 아, 퀘스트 잠깐만 퀘스트 있어. 기다려봐요. 전투... 일단 다른 거부터... 오케 이 어느새 첫마리다 받고 전 보석으로도 뭔가 할수 있을텐데 그지? 음 상점 아 요런식으로 아 이거 한번 사볼까? 초록색으로? 어한번 사보자 장비 오케이. 11의 소환큐브 오. 확인 이런 거뭐 입어야지 뭐어 낡은 옷 낡은 해두세 낡은 옷 <웃음> 낡은 장갑 일일이 읽지 말라고 <웃음> 낡은 만지 창피하니까 지금은 지금? 우편함, 우편함이네. 아, 야, 뭐야, 이거. 이괄받기 이발받기. 야, SSH, 이거 난다. 뭐야, 이거. 이거 폴드폰 아니야, 이거? 어, 스마트폰. 어, 이거 뭐야, 이게. 미쳤다. 11배야, 미쳤어. 공격력. 어, 얻었다. 그러게, 초능력? 저거 또 퀘스트 한번 봐줘야겠네. 아, 여기있다, 초능력. 가봐. 아, 광화 있고. 어. 아, 광역. 오! 오! 전기 충격 이거 하자. 그렇지. 세 번째 칸. 강화도. 강화도. 강화 할수 있는 거다 해야지. 장착. 이것도 장착. 어차피 장차? 우리 지금 자동전투하고 있으니까 어, 활성화 예? 좋고요. 우와! <웃음> 우와! 우와 뭐야. 어, 야 근데 시원하네. 너무 세잖아. 야 대박. 야. 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는 하나 받아두고 그다음에 나노머신 제작도 한번 했고 근데 이런 건 좋다. 미리 한거안 빼먹고 주는 거. <웃음> 맞아, 이게 <웃음> 이 유저가 미리하면 그치, 좀... 이게 안 되는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어 지나간 거안 줘버리는 게 있다고... 아니, 저 열쇠들은 어따 쓰는 걸까? 그러게, 지하상가 1클리어 떴어. 지금 전투... 아... 아이 던전이 따로 있네.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와우... 오 어... 클리어... 그리고... <웃음> 뭐야 이게... <웃음> 근데 보석을쓸 틈을 안 주네? 그니아 그러니까. 보석을 <웃음> 쓰고 싶어도 어, 추가 골드 획득량까지 아, 이런 아, 식으로 지 아, 어못 참지. 이런 강참 그럼 아까 소환 이거 아, 있잖아. 소환. <웃음> 11에 소환을 지금 7번 할수 있는 거네. 옷 같은 거. 그래, 옷 같은 거 뽑아 보자야. 아, 근데 옷은 왠지 우리 피통을 늘리기 위해서 입으려고 하는 거 같으니까. 음. 장갑 요런 걸로 할까? 이피. <웃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오오 비비비비. <웃음> 어? 요거 한번 오 어, SS 떴다. 어? SS 진짜다. 이것도 SS SS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저기요? 어. 제가 해요. 형님.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 아, 나 이거 나가 일단 이템 나가야 돼. 안전 <웃음> <웃음> 그냥 네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자, 보세요. 네. 한 방에 뜰 아저씨 또 치워 한 번만 더 그만해 어, 어, 야, 그만해 무쳤니? <웃음> <웃음> 아 이거 34회 해야 되네 34회 소환 아 그러게 34회 아, 야 그러면은 아... 한 편이가 34회 한번 눌러보자 34회 오케이 이거에서 안 나오면은 진짜 와어어 어, 저기 에셋 에셋 어어둘 네가 내가한 편입니다 한 편입니다 미친 어. 잠깐만 어 나가 이거는...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일단 네. 나가 이건 누구나 다 나오지 않을까 뭘 <웃음> 뽑아도 헤드셋 그러면 한번 해봐 빗소리가 헤드셋 오케이 okay. 자 34회 갑니다 그러니까. 보상정보 살짝 눌러서 아 이거 SS가 끝이 아니네 아 그러네 아, 뭐야, 뭐야? 아, 전설이 있네 아, 야, 유니크, 그래도. 유니크 유니크 유니크 플러스 막 이렇게 그래도 있네.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짜라란 어어 아 음. 에스, SS 잘 나왔다 야 너네 해봐 알았어, <웃음> 나, 나, 나 손댔어 야, 야나 2D, 해봐, 2D 해봐 2D 2D 다음 탭으로 가자 확인 눌러가지고 뭐고? 이거 뭐한번 뜨지 바로 가자 자자자자어손품니다손품니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타 하아 <웃음> 우와 아아야몇번더 눌러 몇번더 누르는 거야 어 손대지 못할까 어 그거 뭐야 이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어 나왔다 스스스 플러스 나왔다 스스스 플러스 이거, 이거 내가 눌렀어 이거 내가 눌렀어 <웃음> 근데 sss 플러스는 떠야 되지 않을까 <웃음> 나갔다 장신구 만다 장신구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와, 와 진짜 에이. 형은 돌리지 말아라 그냥 형은 <웃음> <그냥> 접속, <끄, 웃음> <해민> 접속 끊으세요 <웃음> 다음 장비에 그러면은 그래 장차야 생명력 1700 와. 대박이긴 하네 와아 근데 단위가 다르니까 좀 시원시원한 네. 맛이 있는 것 같아 어 세트효과? 뭐 있어? 와! 뭐야? 와 엄청 많이 됐다 야 이거 와야 오케이 야, 이거. 오케이 아 이거 나온것들이 자동으로 세트효과가 다아 주어지는거구만 음 그동안 나온게 있으니까 마을로가 있네 잠깐 마을로 한번 가볼까? 아그럴까어아 쉬는곳이 있었군요 <웃음> 그냥 우리 <웃음> 정신없이 그냥 하다가 아 우와 룩이 되게 많다 우와 야 근데 나 아이디 어쩐지 아이디 이거 이름이 너무 코드명이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그랬는데, 이거 이름 바꿀 수 있냐? 이거 이름 설정에 있지 않을까? 이름 변경 아, 여기, 여기 있었네. 어. 아, 여기 있었네. <웃음> 아, 이러지 마. 제발, 아, 뭐야? 이게 누가? 아, 이제 보석네. 누구야? 야, 누구야? 아, 아, 지저캐빈 짱짱맨 됐잖아. 사냥하고 나면은 혹시 자동으로 이동한지 한번 봐야겠다 방치형 게임이라 그러나? 이런거는 그런거 있어야 돼 맞아 아 된다! 우와! 저게 돌파 모드면 되는 거네 아, 아 자동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이래야지 이 이래야지 이렇게 되면은 가차를 못 참아 맞아 <웃음> 아까 보니까 옷 이쁜 것도 막 간호사 누나 옷도 있고막 그러더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잠만 <웃음> <웃음> 그러면은 야 보석 다 써버리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장비가 제일 그래. 중요한 거아니야 형, 어? 수영복 하자. <웃음> 뭔 소리 하는 거야? <웃음> 지존 캐빈 짱짱맨만 써봐. 지금 마음에 안, 안 들어. 사? 지금 지존 캐빈 짱짱맨부터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 근데 구미호 남자 세트는 뭐지? <웃음> 난 이거 사고 싶은데. <웃음> 뭔 소리 하는 거야? <웃음> 어, 근데 <웃음> 효과 있어 효과. 우와, 핑냥 진가? 핑량. 이거 안살 거야 이거 참아? 나는 대천사 이런 거는 좋은데. 나도 대천사 좋은 것 같아. 나도 대천사 좋은 것 근데 같아. 근데 왜 여자 쪽으로 가서 좋은 것 같아 이러냐고 너네는. 아이, 언제 우리가 그랬어. 야, 야, 야, 야! <웃음> 야! 미친놈 <웃음> 야, 미친놈 <야>, 진짜. <웃음> 진짜. 도라이 아니야! 우와, 구만이다, 이제. <웃음> 야, 미쳤다. 야, 32만 와. 크리티컬. 와, 야, 시원. 와. 와우! 오, 오, 오 불바닥. 우와. 야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야 차라리 광역을 미친 듯이 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응?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와. 와. 근데 EP가 모자라. 에 스킬 쓰면은. <웃음> 아 그러네. 야 EP를 성장시켜야 되네 그러면. EP 강화. 이걸 하나도 안. 했는데. EP 강화. 하긴 해야겠다. 이건 해야 돼. 이건 같이 해야 돼. 이게 이것도 공격력이야 거의. 맞아맞아 맞아. 어? 마나야 뭐? 마법사인데 지금 흰 법사야 지금 우와 45만 됐어? 어. <웃음> 근데 이피 회복 속도가 느려서 그러네? 야 이피를 못쓰네? 야 어떡하지? 야 이피 회복 속도 잠깐만 야 우리 성장이 말렸다 야 성장에 내려봐 내려봐 내려어 있네 있네 아, 있네. 이피 <웃음> 회복까봐 우리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웃음> 이제, 좀, 어, 좀 차네, 차네, 이제 좀 조금 차네 이제 좀 아아 이제 좀 조금 차네 <웃음> 진짜 무슨 <웃음> 다음에 비오듯이 차네. 아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장시키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우리가 이거는... 그냥 맘대로 하다 보니까 게... 게임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에요, 아, 여러분. 야, <웃음> 이거, 이거... 이거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 챕터 7에 7-8 가면은 적정 전투력이 나오더라고. <웃음> <웃음> 70... <해요>? 50... <웃음> 5 5070회. 우리 지금 20만 <웃음> 해요? 헤? 야 에이? 여기만 돼도 지금 1,200억이야 에이? 챕터 3이 천, 천만인데요? 장비를 낀다고 해서 이게 뭔가 꾸며지는 게 아니고 여기 꾸미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헤어스타일 <웃음> 바꿀 수 있고 이것도 이제 빨간 보석으로 사는 거네요 어울리게 아아 아 아, 야 요거 좀 아낄 거라. 아아 우리 다 같이 있는데 형만 그거. 딱 특이하는 노란머리 아니 왜 이거 해주면 용서해줌 아니야 <웃음> 이거 해주면 용서해줌 어 한복도 있다 한복 한복 어디있어 어? 야 이거 오. 멋있다 야 이런거 뭐 좋다 어 아니 눈나 <웃음> <웃음> <웃음> <누나>. 아니 저기 눈나가 <웃음> <웃음> 문제가 아니고 네 세계관 자체가 약간 근미래시대 해가지고 초능력자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수트 요건 로봇 수트 같은 게좀 있네 음 수트 멋있어. 뭐 수트 나는 난 요런 좀큰 수트 어. 나는 좀 멋있어하는 타입인데. 한복 어때? 한복 약간 홍길동 느낌? 전우치. 난 이것도 이거... 좋아. 어 이벤트 교환에서 얻을 수 있다 이거. 근데 한번 이동해 보자 그러면. 어? 어? 뭐야? 어? 콜26아 이거 한가위! 아까 이벤트 같은 아~~ 요런느낌이구만 아, 아, 아 배틀패스랑 출석 막 이런거 하면은 진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요런느낌이구나 아, 아 요거다! 아! 어! 아 잠시 300? 300? 어? 5 4실인거아니아 2천개 아! 2000개. 아. 아하, 아 요거 마비. 그러면은 6일차 7일차 8일 되면 딱할수 있네 어 근데 많이 준다 음. 괜찮네 어 괜찮네 어 오오! 오오! 오. <뮤> 괜찮은데? 아, 괜찮나? 아 근데 아, 보석이 이제 부족해 아 너무 써버렸아 아. 무기도 할수 있었네 야 이거 좀 알아보고 쓸걸 보석 아 이거 괜히 써버렸네 근데 이거 컨셉질하기 좋겠다 그러니까. 어 괜찮네 편집자분들이 좋아하겠다 당근이 있어서 부활 중 뭐야 야 죽었어 어? 이거 이제 반복으로 해내야겠다 우리 아 이정도 되면 이제 부딪치는구나 와야이 정도 되면 이제 컨트롤러 해가면서 깨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반복하면서 키워가지고 돈 모아서 강화시켜서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생명력도 이슈가 되고 와... 이야 그러니까 케빈님 힐을 넣자니까요 무슨 <웃음> 소리 하는군 초능력자 키우기 한번 같이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았다고 좋아요 네.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링크 설명란에다가 써놓을테니깐요 참고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바 노바, 노바